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건설기계관련주 대장주를 찾아보고 또 이와 관련된 종목이 몇개 종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설기계관련주는 진성부터 현대 또현대건설기계두산밥케 이런 대형주가 있고 또 이제 납품사주 진성이부터 뭐 동일금속 이런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건설기계 관련주의 상승의 배경은, 어, 유엔이 평화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우크라 재건에 관련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 또 최근에 이 중국이 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 이 건설기계 업종이 좀 힘든 시기였죠. 이 신흥국으로 어, 또 눈을 돌리면서 이 기계 시장이 인도네시아라든가 또 북미 쪽 이런 또 판로를 개척하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앞으로 또이 건설주들이 더 상승해 갈수 있는 이런 발판을 좀 마련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건설기계 관련된 글로벌 한번 순위를 보시면 캐터필러 1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고마스가 계속 이제 2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SCM이나 3일 이런 중국 기업들이 대거 약진을 했습니다 이게 어, 불과 이제 5위, 6위 정도 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3, 4위까지 올라왔고, 어, 우리나라가 어, 거의 이제 5, 6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11위까지 지금 밀려났습니다. 이제 일, 보면 이제 강세인 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이고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이 무섭게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어, 5, 7위까지가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간 좀 밀린 상태고. 어 그리고 이 굴삭기 부품 관련 주어이 관련된 어, 종목들 어디 어디 어디 이 업종이 있냐 보시면 어 먼저 크게 이 뿌레 이이 바가지 쪽이죠 이 굴삭기의 바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산하고 에버다임 이 관련된 주입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 쪽어이붐대에이 요요 실린더 유압 실린더 관련 기업이 DY 파워 그리고 이 아래 하부 주행체죠 여기가 이제 어, 타이어가 있고 이제 계단 그러죠. 무한계도. 어요 동그랗게 다 감긴 탱크 바퀴 같은. 고놈이 어, 진성이부터 대창단조 동일 흥국이까지가 요 아래 부분에 대, 관련된 부품 관련주입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 어, 오늘 상승했던 건설 기계주 현재가를 알아보시 알아보면 먼저 진성이가 상당히 이제 좋았습니다. 요 하부 주행체 관련된 부품주 진성이가 좋았고 7% 이상 상승을 했고 펀은 6배 수준입니다 오늘 7% 상승하면서 6배 어, 버는 어, 수익을 보시면 뭐 2062원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두산 인프라가 어, 보면 시가총액은 어, 1조 8천억 얘가 버는 이익이 1100억 원대 비하면 주당이익으로는 어, 상당히 많이 버는 편이죠 이 부품사지만 그래서 퍼는 6배 어, 현대두산이 가 8배 수준입니다 요 PBR이 평균 PBR을 보시면 요 건설기계 주 1배 수준에 있습니다 얘가 이제 평균을 좀 넘었고요 평균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는 이제 100% 이상이고 현대가 좀 높죠 얘보다는 그리고 현대 쪽이 다 좋았습니다 현대 건설기계 어, 두산 인프라 요게 이제 어, 이런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어, 동일금속이가 5.6% 상승을 했고 얘도 이제 1,600원대를 버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좀짝죠 2,500억대. 그리고 가장 시총이 높은 놈은 두산박게입니다. 얘가 어, 3조 9천억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고 퍼는 이제 여섯 배 수준. 그래서 평균 퍼가 17배라고 했을 때뭐 평균보다는 약간 좀 낮은 위치입니다. 어, 요 대모라든가 대동금속이 좀 어, 평균치를 좀 끌어올렸지만. 대체적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PBR이 이제 1배가 안 되는 종보시면 현대건설기의 0.7, 두산밖에 0.79, 뭐이런 0.69나 DI 파워 이런어저 PBR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어 테라사이언스 그런 쪽이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이었고 어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 약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럼 간단히 유들 종목의 차트와 사업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금속 얘가 지금 뭐 신고가를 쓰면서 뭐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일금속 얘는 이런 궤도 쪽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 쪽. 크레인 쪽에 요 상단에 있는 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실린더 쪽 이런 부품 관련 기업이 동일 금속입니다. 두산 인프라,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얘도 신고가를 쓰면서 이두 개의 종목이 대장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품은 이런 불사기, 또휠 로더 이런 또, 또 특수 장비 쪽. 그런 쪽이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두개 종목 북풍 단에는 이제 또어이 완성품 쪽에서는 이제 런뭐 유럽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건설기계 얘도 이제 불사기 쪽이지만뭐 흐름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끔좀 어 밀렸습니다. 지금 66,000원대를 계속 이제 돌파시도를 했었죠. 여기 돌파시도 할 때마다 조금씩 밀리면서 약하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 흐름이 좋다면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으로 갈지는 어, 이 앞에 있는 종목들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 에버다임. 어, 얘는 이제 뭐 소방차 건설 중방비 또 콩, 어, 콘크리트 펌프카죠. 이 콘크리트 타선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펌프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흐름은 이제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이게좀 늘렸습니다. 만만 원대, 만 오백 원라인대가 상당히 이제 저항을 받는 가격대죠. 다음은 진성 TC 예, 무한궤도 하부 관련 부품입니다. 무한궤도의 하부 상부 축에 있는 부품 관련주가 진성 TC입니다. 얘도 어 지금 만 오천 원대에서 한번 빌렸습니다. 어, 두산 밥켓이 얘는 북미 시장 시장 점유율 일이고 미니 스키로다 또이 이 관련된 주가 이 두산 박시입니다 소형 장비 쪽이죠. 아주 뭐 귀엽게 생겼습니다. 요 보면 라밥켓에서요요 뭐 바가지가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게차 같은 것도 끼우고 이렇게 뿔레카도 이렇게 달수 있는 미니 소형 장비입니다. 다음은 데모. 얘는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죠. 요 바가지 쪽에 있는. 어 그. 이. 어테이치먼트. 그래서 요 보시면, 뿌레카부터 뭐 철거용, 런 집게 같은 요런 부분. 또 요런 거 보면 저 고물상 같은데 폐지 죽는데 쓰이는 요 특수목적 기계 쪽. 이런 앞에 있는 바가지쪽 관련주가 데모입니다 얘도 지금 전 고점부근에 한번 다서 약간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 뚫으려면 어, 여기 보면은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어, 좀 좋은 흐름을 좀더 보여줄지 어, 여기 어, 뭐이 거래량이 좀 실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어, 강하게 어, 대량 거래량으로 터트리면서 어, 여기를 뚫고 가면 또 좋은 흐름을 볼 수도 있는 대모. 다음은 이제 프리엠스. 어, 얘는 이제 그 부품 관련주입니다. 이 전자 부품 관련 그래서 이런 선이라든가 어, 배선류 그리고 앞에 이런 제어장치 같은 이런 개기판 쪽 관련 기업이 프리엠스입니다. 어,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있습니다. 아직. 아, 하지만 이 200일선이죠. 거래량이 최근에 좀 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대창단조 어, 얘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그 궤도 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굴러가는 바퀴초 무한궤도 어, 얘도 뭐 흐름은 한번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우크라 관련해서 건설주와 같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건설주 밀리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다음은 헤이인 얘는 캐터필라 아까 세계 1위죠 1위 기업의 대리점입니다 독점 어, 얘도 뭐 대리점이다 보니까 뭐 살짝 조금 뭐 일반 장비주에 비해서는 어, 좀 약한 모습이었죠 이런 어, 어, 캐터필라가 뭐 상당히 그 인지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많은 또 제품들이 있고 토목부터 뭐 건설 쪽까지 덤프부터 뭐 많은 제품을 뭐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IY 파워. 얘는 이제 유압 실린더 쪽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뭐 얘는 한번 전고점 부근이죠. 여기 부분까지도 이제 상승을 못했고 조금 밀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장기 평선인 얘도 이제 2 0 0일선 대에 와 있습니다. 요런 실린더 쪽이죠. 다 여기 보면 유압 유압 관련된 그런 부속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테라. 얘도 이제 얘는 이제 티핑 어, 어, 피팅 어, 피팅 부품 같은 이런 관 이음새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부속품 관련는 기업 그래서 뭐 피팅 밸브 뭐 업체와 같이 또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는 업체가 테라 사이언스입니다 다음은 수산 중공업 어, 얘는 유압 브레이커, 유압 드릴 또 크레인 쪽 트럭크레인 이라고 그러죠 여기 트럭크레인 요게 1위 기업입니다 뭐, 흐름은 얘도 좀 약간 좀 다른 그 업체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연 탄 메탈 아, 얘도 얘뭐 지금 보시면은 아직 좀 아주 약한 흐름이죠 껍데기 관련된 쪽 차체에 본체 관련된 쪽 다음 흥국이 어, 하부주행체육 궤도쪽에 있는 샤프트축 관련된 기업이 어, 이 흥국입니다